자, 죽대 낚시 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오, 물고기 돌아다닌다. <웃음> 야, 이제 죽대 낚시도 시즌이 끝나가는 거 같습니다. 저런 물고기들이 있으면 죽대 낚시 하기가 힘들어요. 돌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돌에 있는 걸 잡기가 힘들죠. 자, 여기 돌. 한번 우차, 뭐가 있나? 오! 어. 검정 민물 망둑이 올랐습니다. 네. 작은 녀석들이 네거 어, 여기 큰 돌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간만에 큰 돌. 흔들어 봐야죠. 자, 족대잘 됐나 확인하고. 음, 아주 좋아요. 자, 우 오우. 오우. 너무 잘 흔들리. 잘 흔들리는데?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오 와큰 검정 인물 망두기요. 와 크다. 어, 크네. <웃음> 굉장히 큽니다. 오. 뭐야, 얼룩동살인가? 아니네, 아 이것도 검정잉물 망국이네요 크다 어, 여기 개울 정도가 있는데 물살이 조금 빠는 곳 아, 이건 안되겠지? 안되고, 짜잔한 돌력 한번 뭐. 들어보겠습니다. 오! 갈견이랑, 어, 배가 다리. 그리고 검정 윙물망도.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오! 피라미드. 이건 이제 잡을 수가 없지. 안나? 와, 졸로 도망갔다. 샤, 됐다, 됐다, 됐다. 오,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오, 야, 새끼들이. <웃음> 어, 피라미랑 어, 뭐였지 이름이? 까먹었다 이 똥고기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응 너무 잘은들데 들어보겠습니다 오 갈균이랑 피랑이 이렇게 올라오실게요 좋다 좋다 아니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재밌네 좋다 이런 데가 물이 맑은 데가 좋지 뭐가 있을까요? 오! 검정 민물 망두. 크다. 너가 여기 최상위 포식자구나 어, 이쪽으로 돌라인이 있는데, 여기 돌라인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게딱 대고. 오 피라미랑 검정인물망둥. 응? 오호 얘는 검정인물망둥이 아닌데 밀 밀어 같네요 밀어. 요거? 흰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생긴 것인데 들어오겠습니다 오 돌고기가 나왔습니다 돌고기 오 팔팔 왔다 팔팔해 오 돌고기 오 뭐야 잠깐만 배스가 있어요 배스 여러분 나 배스 봤어 잡아야 돼. 기다봐요 형님들. 제가 배스 잡아게 아, 씨. 배스가. 아니, 이런 화천에 배스가 있다고? 개구리. 어, 내가 배스 봤는데. 중탁지가딱 베스였어 들어보겠습니다 베스? 오 <웃음> 피라미만 잡뜩 걸렸네 아, 나 분명 베스 본거 같은데? 뭐가 있을라나 어얘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응. 여기 맞네 이런게 가물치 처음에 가물치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희한하게 납작한 녀석이 있습니다 납작한 돌오 오, 피라미, 피라미 한 마리. 오, 뭐야, 뭐, 큰지막한 게. 엄청 큰게 여기로 도망갔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 어떻게 튀냐? 오! 피라미랑 검정 민물 망둑. 야, 뭔가 큰 녀석이 졸로 도망가서 봤는데, 검정 민물망둑 개구리는 너무 가. 검정 민물 망둑이랑 피라미. 저건 뭐지? 어 이걸로 물고기 잡나봐요 궁금하다 이거 저 물고기가 들어갔을까? 되게 궁금하네 어 저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거구나 자 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많이 잡았어요 우츄아 게 많이 잡았습니다. 일단 뭐오이 어, 나와 도망갔다 도망갔다. 어, 피라미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검정 인물 망둑이좀 많은 것같은데다 여기는 최상의 도시죠. 태요 다른 건안 보이네요. 이런 녀석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 거. 와 크다 그래도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것들. 어, 이 녀석 이름을 모르겠어요. 항상 만나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씩 어, 해주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뭐 돌고기 이런 거 도망갔니? 돌고기들 다아다 아, 나갔나 보다. 어, 여기 다 여기다 돌고기들 어 이런 거어 신기하네요. 일단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 아 여기 다 모여. 이추와. 그렇죠. 이 가요, 안녕. 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가, 얘들아. 안녕.